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라 원피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예쁜 원피스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Let's start 첫 번째 원피스는 바로 이 블랙 원피스예요 앞쪽에 셔링이 굉장히 예쁘게 잡혀 있어서 볼륨감이 좀 살아있고요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서 팔에도 볼륨감을 잊지 않았어요 팔은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착용했을 때 굉장히 편안했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점프 스타일로 딱 입는 거라서 뭐 불편하거나 어디가 쨍기거나 하는 부분 하나 없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이 원피스의 특징은 바로 옆에 있는 이 리본인데요 블랙 컬러라서 이 리본이 입었을 때잘안 보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가운데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리본으로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리본도 그냥 디테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장은 제가 입었을 때 무릎에 살짝 위로 올라오는 기장이었고요 완전 미디 스커트는 아니라서 부담없이 휘뚜루마뚜루 굉장히 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기본 스타일의 원피스는 겉에 아우터를 조금 밝은 컬러로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입어질 수 있는 아이고요 원단 소재는 살짝 세무 원단처럼 무광인데 원단 자체가 얇아서 덥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원피스도 저는 여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컬러가 블랙 컬러라서 비침은 없었어요 가볍게 데일리로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이기 때문에 살랑살랑 봄바람 불때 봄나들이 갈때 제격인 원피스예요 저는 XS를 착용했고요 금액은 49,000원이에요 짠! 두 번째 원피스는 바로 이 블랙 컬러의 꽃무늬 원피스인데요 꽃무늬 패턴을 이번에 자라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꽃무늬 같은 경우는 배경이 블랙 컬러의 화이트 꽃무늬라서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예요 꽃대라고 해야 될까요? 꽃잎을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전반적으로 원피스 분위기가 너무 탁하거나 어둡거나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 원피스도 어깨에 셔링을 주고 살짝 뽕이 살아있어서 어깨가 너무 죽어있거나 축 처지는 그런 원피스는 아니에요 팔 쪽은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밴딩을 숨겨서 깔끔하게 오히려 입을 수가 있어요 퍼프 스타일의 슬리브이긴 한데 너무 과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고요 원단도 찰랑찰랑거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 이 원피스는 허리쪽에도 셔링이 잡혀있어서 허리가 살짝 슬림하게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딱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다만 조금 이 원피스의 단점이 되게 깊게 파여있어요 파임이 너무 심해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기본 끝나시 같은 걸 받쳐 입어주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노출이 과하다 싶지 않게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허리라인이 살짝 들어가고 A라인으로 퍼지는 스타일이라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너무 키가 짧아보이거나 작아보이지 않게 잘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A라인으로 퍼지는 원피스는 상대적으로 다리가 슬림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같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장은 제가 착용했을 때 무릎에서 한뼘 정도 올라오는 기장이었고요 너무 기장감이 짧은 원피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에 속치마를 입어주시는 게 바람 부는 날씨에 조금 덜 부담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원피스는 단추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추로 다 열어서 착용하시고 단추를 다 닫아주시면 되고요 단추는 끝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노출이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이 원피스도 XS를 착용했고요 금액은 49,000원이었어요 패턴이 너무 과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에 블랙 자켓 입어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날씨부터 여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세 번째 원피스는 바로 이 화이트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는 패턴이 조금 특이하게 나와서 제가 데리고 와봤어요 허리 쪽에 이렇게 라인을 줬기 때문에 허리는 슬림해 보이는데 살짝 안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항아리 핏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나 골반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슬림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팔뚝살이 고민이신 분들에겐 이런 퍼프 슬리브 굉장히 반갑잖아요 어깨 부분에 셔링이 들어가 있고 팔 쪽은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퍼프가 굉장히 예쁘게 완성이 돼요 그렇게 착용하시면 조금 덜 부담스럽게 입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원단이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라서 입었을 때 핏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전 더없이 마음에 들었고요 조금 스트레치가 되는 원단이라서 착용했을 때 불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배에 힘을 주고 입으셔야지 조금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도 요즘에 자라에서 많이 보여주는 스퀘어넥 스타일인데 너무 파임이 과한 스퀘어넥은 아니라서 전더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허벅지 승맷살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볼륨 스타일로 나온 원피스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기장이 또 짧아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더라고요. 지퍼 스타일로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요. 팔쪽이 살짝 타이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착용을 한번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XS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금액은 49,000원이었어요. 네 번째 원피스는 조금 화려한 걸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그런 원단이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블라우스와 동일한 원단이에요 저는 물론 그 블라우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이 원피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우사원 블라우스와 동일하게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슴 쪽이 살짝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심심하지 않게 떨어지고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가운데에 셔링이 또싹 잡혀 있어서 전반적으로 몸 라인을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는데 또 불편하진 않았어요. 이 원피스도 어깨 쪽에는 퍼프 소매로 다 되어 있고요 형태 유지가 잘 되는 편이에요 플라워 패턴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화이트 계열이나 아니면 블랙 계열의 그런 자켓이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더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원피스 자체의 기장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닌데 착용을 했을 때 이게 타이트해서 점점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원피스 중에서는 가장 기장감이 짧다라고 느껴지는 아이였어요 허리 쪽에 이렇게 벨트도 한번더 되어 있어서 허리 라인을 더확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대신에 이 벨트가 굉장히 잘 풀려요 입고 있으면 숨쉴 때마다 뭔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한번더 묶어서 연출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원피스는 제가 XS를 착용했고요 금액은 79,000원이에요 원단도 그렇게 얇지 않아서 여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 안에 속치마는 따로 없는데 패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냥 스킨톤으로 입어주시면 전혀 티가 안날 거예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원피스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디테일이 다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원피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원피스는 바로 이 청록 컬러의 원피스인데요 우선 제가 컬러를 보고 와 진짜 오묘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색깔 진짜 예쁘게 잘 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초록기가 돌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이 많은 그런 원피스라서 착용했을 때 조금 부담스럽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착용을 했을 때가 훨씬 예쁜 원피스였어요. 팔하고 허리 부분에 다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착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착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착용을 했을 때에도 뭔가 조이거나 그런 답답한 부분은 없었어요 시 시스루 원단이기는 한데 과한 느낌이 아니고 위쪽에는 이렇게 원단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비침이 덜하고 아래쪽에는 스커트 안에 다 이렇게 속치마가 되어 있어요 속치마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착용하셨을 때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진 않은데 또 비침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여성여성한데 밑에도 다 플래츠로 되어 있어서 그냥 진짜 여신 같은 느낌? 정말 그냥 아테네 여신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원피스였고요 이 원피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앞부분인데 브이넥이 살짝 깊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브이넥이 너무 깊다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탑 하나 받쳐주시면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세탁소 가서 조그만하게 똑딱이를 달아주시면 더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원피스 중에서 가장 긴 기장감이고요 당연히 살랑살랑거리고 굉장히 원단이 얇기 때문에 봄나들이 가실 때 그리고 여름에도 충분히 이렇게 쨍한 컬러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XS 사이즈를 착용했고 금액은 79,000원이었어요 원피스가 살짝 레트로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잘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이고요 특히 여름에 조금 쨍한 컬러가 필요할 때 얼굴을 확 밝혀주기에 딱 좋은 원피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컬러 자체는 그린 계열이지만 블루끼가 많이 도는 그런 그린 계열이기 때문에 웜톤보다는 쿨톤이신 분들에게 훨씬 잘 어울릴만한 그런 원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원피스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예쁜 신상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 또 기대해주세요. 안녕!